이 코골이 소리는 단순한 코골이 소리입니다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겠죠 아... 소리 는, 기 도가 좀더좁 아진 소리 입니다. 목젖 이좀더 처진 소리 겠죠. 올리는 기도 협착이 좀도 진행되어서 혀가 살짝 말려 들어왔습니다